내게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냐 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거요 나의 이마를 돕고 행치 아니하는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같이 합시다 구원의 집집기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받고자 합니다 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또 집회할 때 외국에 나갔을 때도 항상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데 질문하는 주요 문제가 목사님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신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처음에 불리세례가 시작되었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안이 열어져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참으로 궁금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주님께서 내 영을 데리고 교회마다 순례를 하셨어요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 중간교회 대형교회 중대형교회, 소형교회, 뭐 개척교회 하면서 쭉 다니는데 어떤 교회는 사자, 늑대 이런 맹수들이 으르릉거리고 있고 물어뜯고 서로 물어뜯는 교회 어떤 교회는 어떤 돈 많은 교회는 교회가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도 없고 돼지들이 욕심 많은 돼지들이 꿀꿀꿀꿀거리고 있어요 돼지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돼지들이 동물별로 이렇게 그래서 그 교회마다 주님이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또 어떤 교회를 보여주시는데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 몇명안 보이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다 신옷을 입고 항상 구원과 기쁨과 은혜의 찬송을 하고 있고 신옷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내 안에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문제를 주님은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기본이 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번째 확신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여러분 다 아시죠 제자훈련 다 받으시고 성형 공부 다 하셔서 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하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제로 영접했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네. 보통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겠죠 무슨 수로 구원을 받습니까 전하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는데 예수 믿고 영원의 생명을 얻으세요 쇠기의 경이 께요 오늘도 내가 어떤 분한테 잘 아시는 분인데 제가 쓴 불세례 책을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책을 선물해 준다 그러니까 그분이 놀랬나 봐요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 안 믿고는 못 삽니다 무슨 책인데요 야,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책입니다 성경책이 기본적으로 있고 점쟁이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해 가지고 천국적으로 경험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를 생각해 주셔서 책을 주신다 그러는데, 목사님, 저책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책 주셔도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책 절대 주지 마세요. 절대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안 믿는 사람인데, 인간관계로 좀 친해져서, 그리고 보험을 전하려고 했더니, 벌써 알고, 그러는 거예요. 자두 번째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 두 번째는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저 막내 처남이 나보다 나이가 한살더 많은데 그렇게 나한테 잘했어요 우리 사모님 친정 중에 다 불교 믿는 가정이거든 불신자 가정이야 그런데 제가 그 집에 이제 장가를 들어서 사모님 집에 친정에 한 번씩 차가집에 가면요 부가대가리가 막 천장에 조리가 있고 소, 소고피가 처마 밑에 있고 부적대기만 붙어있고 아이고 벌써 1985년도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과정에 어떻게 구원을 시키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잘 살아서 사이가 잘 살면 참 좋은데, 찌질찌질이 가난한 사이를 만나가지고, 오히려 차가 집에서 얻어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크가술 먹지. 식구들 다 담배 피우지. 오빠들 셋 있지. 또부동산인가 사람들 바글바글 하지. 또뭐 쌀집하니까 사람들 또 손님이 수치로 웬, 친축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명절날 되면 막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면, 나 혼자만 딱, 혼자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화장실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처갓집 식구들,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를 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사모님하고 둘이 같이, 땀 흘리면서 막히게 돼요 그랬더니 20년 만에 성령의 담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사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장모님 장모님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그래 알았어 김서방 이제 그만하게 그만하게 아니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사위사랑 장모사랑 그런 말 있잖아요. 어머니 저를 정말 사랑하시다면 예수 믿으신다. 그래 알았어. 그렇더니 그 다음날 성당을 가버리셨어. 한 보살님이 성이 함씨예요. 그래서 보살님 보살님 오는 사람들이 아유나 마음이 답을 관세음 보살. 불교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인사하네. 근데 나 이제 절에 안가요. 낮에 성당 나가요. 나 이름이 내 이름이 마리아야 마리아. 보살님이 마리아가 됐어요. 사모님 네. 그게 아니고요. 교회를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근처 교회를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한달 만에 집사가 됐어. 나가자마자 한달 만에 집사가 되고 석달 만에.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떼굴떼굴 구르셔서 여기 뼈가 막 부러지고 갈비뼈가 튀어나오고 그러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 예? 기복신앙이 있잖아요. 교회 에 나가면 만사용도 잘되고 잘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회 에 나가자마자 한 달만에 집사되고 집사된 이유가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집사직분주고 300만원 내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 그러다가 새벽기도 해야 된다니까 완전 주신자가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오토바이 치어가지고 부처님이나 교회 나가는 거 싫어하시나봐 그러시면서 또 교회도 안 나가셔요 그래도 적인 이야기를 좀요 어떻게 하게 되 그래서 우리 큰재한 부부가 미국으로 가고 둘째 재남 셋째 자한 부부가 있는데 하나님 가족들을 내가 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인간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모님 막내 오빠가 식당하면서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무슨 암이 생겼는데 주님의 교회 성도 그때 불세리 있고 나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화성까지 매일이다시피 보금전하고 전도하고, 그 전에는 내가 기독교 출판사도 찌지도 시켜주고 해도 보금은 안 들어가는 거야. 형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형님이 그래, 알았어. 김사방 10원만 줘, 내가 구원 줄게. 막 비아냥거리고요. 그러면서도 아 형님이. 예수 믿어야 된다니, 병을 얻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식구들도 나도 그러면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아, 이 양반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니까 눈이 열어져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보신 거예요." 하늘에 세 분이 계시네, 세 분이 가운데 계시는 분은 크고 위대하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손에 못잡이 있는 것 같고. 왼쪽에 계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신 것 같고 아 3일 전하을 보신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종한테 함부로 반말하지 말아라. 나보다 손 위에 처는데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부터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나한테 깍듯이 목사님. 목사님. 나는 살아생전에 한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지 못했는데 나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건강 조심하세요 목사님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목사님 사이 너무너무 크대요 우리 여동생 현자 그 사모님 사이는너무 크고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불사해가고 불의 전쟁하는데 너무너무 크대요, 할렐루야. 이제 막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할렐루야, 아멘을 해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오면 막 존댓말을 하고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셨어요. 내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또 우리 또 사모님, 처 할머니, 외할머니, 다 예수 안 믿으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친할머니는 우리 집에서 15일 을 계시면서 95세 때 15일 계시면서 노인네를잘 거치도 못한 노인네를 공원으로 데려가서 전도지 줘서 할머니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네. 1 5일 동안 전도시키고 그사명교그 지하에 모셔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 임종 례배 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또 외할머니 사모님 외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그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도 내가 직접 수원까지 가가지고 임종 례배 드리고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막 얼굴이 화사하게 피셔가지고 구원 받으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장인이 얼마나 완고한데요 이제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한 10여 년 같이 근처에 방 얻어서 장인어른 이제 집사님으로 임명하고 장모님은 권사님으로 임명하고 우리 어머니는 원래 권사님이시고 욕쟁이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작년에 작년인가요?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야요 우리 외국 집회 가고, 바하마 가고 없을 때, 여러분들이 가서 임종예배, 어? 우리 아들 요셉 전사랑, 여러분들이 다 해주셨잖아요. 그분도 천국 가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불세례 시작하고 나서, 그때는 친할머니,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주님과 함께 영이 여어 천국 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사모님 할머니 두 분이 마중 나오신 거야 가니까요 와 우리 손주 목사님이 오셨다 그래서 나는 본능적으로 아 저분들이 우리 할머니다 그런데 할머니 같이 보여야지 이걸 열여덟 살에서 스물한 살두살밤 정말로 멋진 아가씨가 되어서 나타난 거예요 와 그때 할머니 그러니까 아고 목사님 우리 할머니 아니에요 할머니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이고 성도예요 그런 거 어디가 또 오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기도의 집이 있는데 기도의 집에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나온 거래요 김영도 목사가 여기 열어져서 천국에 왔는데 만날 사람은 만나라고 광고가 나온 거예요 야 천국에도 광고가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 시청자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아홉 명이서 기도하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러면 천국에서도 광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경배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처남이 천국에 가서 거의 미쳤어 천국이 이 땅에서는 안 돌았는데 천국에 가서 돌아버렸어요 왜 너무 좋은 쪽으로 돌았어요 환장하게 뛰어다녀요 할머니들도 그러고 천국 입성할 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내가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 받았어요 내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야고보서 1장 21절에 영혼의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이 다 영원 구원. 할렐루야. 예. 천국 가면요. 그때는 이제 막 탄탄대로야. 그때는 막 아, 근데 천국 가니까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여기 열어줘서 보니까 오늘 어떻게 어떻게 천국 간증이 됐네요. 그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천국 가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특히 목회자들은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구원의 진리를 알고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건 자꾸 앞에 섰다가 또 뒤로 자꾸 물러가는 거예요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함정이 있네 장담을 했는데 장담한 사람들의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구원은 절대 다 장담하는 게 아니고 간절히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 빌리포스 2장 12절 예. 자기가 구원을 받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같이 보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에 확신이 있다 천국 가야 한다 천국갈 것이다 반드시 가야 한다 할렐루야 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 번째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구별악 맞은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제일 문제야 누가 이런 사람들이냐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반드시 구원을 받아서 나도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라 구원의 확신 속에 있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차별 없이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를 주시고 축복 받을 수도 있고 또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나 이런 주제는 오래 예수 믿는 그리스인들을 괴롭히는 주제이기도 해요. 신앙이 막 있고, 기도하고, 불도 받고, 원서도막 갈렐리아 주님 음성도 들리고,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 들고, 교회있어 파당 일를할때막 멱살잡이하고 욕하고 싸막 부딪히고 막 들이받고 그럴 때는 하는 짓이 꼭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같이 합시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성경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 표시를 하는데 겉모습으로 표시를 할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예가 된다 그랬어요 예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와 아멘 이게 예와 아멘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셔 항상 아멘이고 예로 했어요 예로 믿습니까 자두 번째 구원의 확신에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예수를 구제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내가 확신을 얻고 그리고 과정 인내를 통해서 성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 어떤 소명의식이 생기고 사명이 만들어져요 소명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는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소명이 확실해야 그 안에서 사명이 만들어져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나 성령 받았어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자, 주님이 임할 때, 내적으로 충만할 때가 있고, 외적 증거가 있고, 내적 증거가 있어요. 좀 복잡하긴 한데.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거듭났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진행을 하셔. 뭔가를 진행하셔. 누가 로마서 5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5장 4절. 로마 서 5장 4절 시작 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나로하이금 인내하게 하세요 그리고 연단을 잘 받도록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고 연단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그냥 공격적으로 갑니다 그냥 눈은 눈은 눈에 은 눈을 눈 보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누가 쑤시면 같이 쑤시고 같이 욕하면 같이 욕하고 달라붙어서 그냥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주관적인 증거가 바로 이 말이고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에 확신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성경적인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신칭의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경에 다 있잖아요 자또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강도나 뭐. 절대로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단다. 구원받은 사람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보장을 하셔서 너 반드시 구원 받는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인가 아닌가 이걸 확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시험에 질 때는 확신이 약해져요 하나님의 사랑 대한 확신도 약해지고 자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붙잡게 되고 현재와 내세에 대해서 약속을 가지고 계속 참고 견디게 되는 거예요 아, 지옥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사람들이 와서 심판을 받는 것을 봤는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는 믿음이 확신도 있고 말씀도 있고 확실히 있는데 아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성경을 읽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믿고 구원 받을 줄 알았더니 실제로 딱 죽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중간에서 뭔가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힘을 리서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이에요. 매일 피차, 오늘이라일컨에는 피차 서로 구원, 확신하고, 위로해주고, 구원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그랬거든요. 말씀으로는 절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데, 현장 상황은 구원이 취소되는 것처럼, 구원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구원은 양면성이에요. 동절의 앞뒤면과 같은데,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지만, 구원은, 즉각적으로 확신은 있지만,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구원의 양면성. 구원과 믿음과 기도와 신앙과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나의 이마를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연구와 같다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소하고 부딪히는데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무너지며 해를 받는다 고도돈조 3장 1절에 15절 말씀 도고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집을 짓는데 집 짓는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사람 집 짓는 재료가 무엇이냐 그날에 불로서 공력을 밝히리니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공력이 살았으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 자 그래서 빌립보스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갔더니 종아 이걸 잘 보고 불세례 책에 기록을 해거라 그래서 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심판을 받는데요 운동장이 한몇배 되는 것 같아요 크기가 큰그런 운동장인데 바닥이 무슨 까만 하만 그 기하학적 무늬처럼 그런 무늬 어그 무늬 문이 있는데 무늬가 있어요 무늬 근데 서부 영화에 보면 은 어떤 술집에 문 열고 들어갈 때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가 탁 닫히잖아요 그것처럼 바닥에 철판 같은 색깔의 그런 무늬가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너무 많이 몰려 있어요 밑에서는 쇠 빨간 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있는 부분이 달궈져 있어요 쇠가 달궈져 있듯이 근데 가운데로 안 가려고 네 그래. 서로 막 밀치고 밀치고 가로 나오려고 해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다리를 한번 쿵 하시니까 그 바닥에 있는 그 문이 밑으로 밑으로 문이 열어지면서 밑으로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중들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장로 권사 집사 그 사람들이 딱 보면 이 사람은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중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누구누구다 사회 저명한 인사가 죽어서 이렇게 왔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부들부들 떨어져요 부들부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리를 한번 쾅 하니까 밑으로 그냥 불이, 문이 확! 열어지더니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아아아아아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불속으로, 유황불속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처음에 그것을 보고 나서 얼마나 부들부들 떨면서 놀랬는지 몰라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잠자지도 못하고, 철력 기도를 해도, 꼬박 해도, 잠이 안 오고, 그 모습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잠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을 두드리고, 한번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나도 모르게 또, 또 무뎌져가요. 그러니까 무뎌져가. 세상이 무려져 가더라고요. 또한 번은 지옥을 기도하는데 또 지옥 가자고 지옥간 갔는데 지옥에도 도, 군, 면, 리, 번지, 호수 전화번호 있듯이 우리 그내비게이션 전화번호만 딱 찍어도 다 나오잖아요. 그집 주소가 지옥도 그냥 끝없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런 지역이 계속 연결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한 지옥에 있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온갖 저주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지금 문상하러 가야 돼요 불실의 초장기에 왔던 기도의 대장유자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돼요 가고 싶지는 않지만 가야 돼요 또 가고 싶지 않아도 그런 데는 또 가야 될것 같아요 정말 로 어렵게 사시는 분이니까 전국에서 정말로 많이 왔어요 한 5만명 이상 5만명이 뭐야 가실 때는 주민교선당 가실 때는 내가 가짜라고 타락했다고 더센 데가 있고, 더 좋은 곳이 있고, 더 신실한 데가 있다고 가셨는데, 그 지하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다 같이 와서 여기서 성전을 막 하고, 막 기도하고, 의샤 샤 하고, 성지술례도 같이 갔는데, 나갔을, 나갈 때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많이 빼가지고 나갔어요. 여기 있으면 죽는다. 여기 있으면 영혼이 너 타러 간다. 그래서 간다고 갔는데, 또 다른 데 갔는데, 거기서 또 와장창 깨지고, 와장창 깨지고, 다. 뛰어뜯고 나중에, 어떻게, 몇년 지나고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목사님, 정말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도 안 바뀌셨네요. 내가 왜 바뀌냐? 기도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우리가 더, 무머머 뭐 철없이 까불었어요 다안 돼서 왜 그렇게 우리 집안이 막히고 막히고 막히는 가 했더니 목사님 타락했다고 목사님 잘못이다 그렇게 욕을, 욕을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심지어는 남아있는 20% 남고 다, 다 나갔다니까요 그때만 해도 아우 주님 이 넓은 곳에 왔는데 다나가버리면 주님 어떻게 합니까 집시 와가지고 청년들이 있으면 야 여기 있안돼 나가야 돼 장집사 경험자지 몇번 <웃음> 여기서 쫓으려다가 그냥 장집사는 다리가 한세개네개 걸쳐서 나가서 거기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 속을까봐 또 하도 몇번 속고 속고 속다가 나갔다 나갈데 없던데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그러다가 어떻게 있는데 어떻게 오래도 버티네 그그 분이 막 엄청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런 애가 아 목사님 우리가 무슨 염치로 주님의 교회 갑니까 무슨 염치로 우리가 죄를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주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열심히 했고 또어제 어떤 지병이 있어서 그분이 천국을 간, 갔겠죠 천국을 간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아침에 이제 발인하는데 발인하기 전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었는데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되고요 할렐루야 예. 죽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변화 받아야 되고 우리 안에 야생마 기절이 있잖아요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술 먹으면 천국 못 간다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씀은 성경이 없는데 11조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말씀은 없는데 더 무서운 말씀이 성경이 있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서나 쭉 보시면 그 불법을 행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의 죄목이 쭉 나오잖아요. 오늘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확실한다 할지라도 구원은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우리 모두 다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받을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내가 갈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아직도 내가 구원이 확신이 있으면 확신을 주시고 구원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